A는 양수여야 하고, A는 1이 아니어야 하고, B는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. 네. <웃음>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. 일단, A가 네. 양수이니, 네. 얘는 이렇게 있을 때, A의 X제곱은 B라는 거랑 같잖아요. 음. 네. 근데, 네. 이 네. A가 양수여야 하는 이유는, 우리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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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질이 있고요. 그기 때문에 b가 0이 보다 크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더라도 그 마이너스면은 분석글로 바꿔서 써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0수로 나온답니다. 그래서 b는 양수입니다. 잘했어요. 로그 a 1은 0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 로그 a에 x, y면은 log ax 플러스 log ay라는 조건이 있어야 니다세 번째 조건은, 네. 어... 네. 세 번째 조건은, 그, 이번에는 분수를 있을때 log ax 마이너스 log ay가 되는 조건이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log a의 x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그앞파트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. t h a n you.